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2단 상담 신천지 성경적 교리 검증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우리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다른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도 꼭이 영상을 공유를 해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종교 사기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성경과 거짓말로 종교사기를 치는가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하는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오늘 을이 영상을 보면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의 주장이 성경적인지 이치에 맞는지 그리고 이 게시가 사단의 게시인지 예수님의 게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지 확인하시고 신천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청년들에게 남은 인생을 위해서 누가 거짓말로 종교사기를 치는지 확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왜 구원이 없는가 신천지는 왜 이단 사입이 종교인가 신천지는 왜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가 신천지는 왜 적그리스도인가 신천지는 왜 사단의 계략인가 신천지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 신천지는 왜 이만희교인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경을 준비하셔서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대한 성경적 검증 신천지 교리에 대한 성경적 검증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정체와 교리 결론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을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체 교리라고 합니다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체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로는계시록 20장 4절을 가지고 영육합일체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귀신론이고 접신이고 빙의입니다 타인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 돼서 육체 영생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육체영생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부활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육체영생 성경은 성경 말씀은 부활영생입니다 신천지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배도자 유재열 계시록 1장 20절 멸망자 계시록 17장 7절 5평호 구원자 계시록 10장 7절에 이만희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사기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교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만 읽지 마시고 14장, 15장,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 중에 약속의 목자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의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아모스 3장 7절, 이사야 40장 3절. 그러나 성경은 이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김자 교리 신천지는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서 는자를 삭제하고 이 이긴 자가 이만이 교주라고 주장하지만 게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선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한번 이긴 자가 나옵니다. 딱한번 나온 이 이긴 자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된 이긴 자는 사탄, 마기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 새 언약 교리가 있습니다 새 언약 교리 옛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새 언약은 이만이 교주가 성취한다는 새 언약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 보금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할때이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만 읽지 마시고 31절에서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8절만 읽지 마시고 8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새 언약은 이만희 교주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비유프리 공부 비유프리 과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 비유프리 공부를 하는데 이 비유프리 공식화이 교리는 사단이 불지옥으로 초대하는 불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에서는 주제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이다 이런 식으로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애언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만희 교주는 지난 과거의 일을 애언한다고 하면서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교리, 첫 장막,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 둘째 장막,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아홉째,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인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만이 교주를 부르는 약 40가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정확하게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성경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해석의 오류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해석 오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 말고 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도록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100가지 질문에 답하라. 이만희 교주가 이제 94신데, 정말 죽기 전에, 심판, 정말 죽기 전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신천지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의 형제는, 이만희 교주의 형제는 12명인가, 10명인가, 11명인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이만희 교주에게 꼭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만희 교주의 형제는 12명인가, 11명인가, 10명인가. 그리고 김남희 원장은 육적 부인인가, 영적 부인인가, 이만희 교주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열은, 첫 장막의 유재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년을 다녔는지 왜 백만봉을 주님이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의 안수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의 이 안수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이치에 맞는지, 사단에 계신지, 예수님에 계신지, 결국 신천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JMS, 신천지보다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인 이단 사입이 단체가 많다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책을 받아 먹은 날짜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낸 날짜가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도 없고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 내용만 믿고 종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이만희 교주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인가 감남나무인가 두 나무는 같은 나무인가 다른 나무인가 생명나무도 이만희이고 감남나무도 이만희라고 하면 생명나무하고 감남나무는 같은 나무인지 이만희 교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나무를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고 선악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나게 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신천지는 이 선악나무가 사탄이고 사탄의 조직이라고 거짓목자라고 주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시는지 이만희 교주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0절, 25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조직, 하나님의 조직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사기 당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일장,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영혼은 요한 집파장에게 임하는지, 이만이 육체에 임하는지, 이만이 교주와 요한 집파장에게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7 교육장들은 왜 배도하고 죽고 떠났는지 이 신천지 7교육장을 임명한 사람은 예수님인지 이만희 교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들을 세울 때 자기 스스로 세웠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7교육장 1 2집파장 24장로를 세웠는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7교육장들은 왜 배도하고 떠나거나 죽었는지 신천지 1 2집파장들은왜 배도하고 죽거나 떠났는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2 4장로들은왜 배도하거나 떠나고 죽었는지 이만희 교주에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성령을 피조물 천사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성령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왜이 성령을 피조물 천사로 가르치는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 1만 2천명 미달인데 14만 4천 제사장이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는지 이만희 교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 1만 2천명이 아직 미달인데 이만희 교주는 왜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신천지 인들을 상대로 종교 사기를 치는지 신천지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에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무리는 전도 대상자인가 아니면 자발적 참여자들인가 흰무리는 전도 대상자들인가 자발적 참여자들인가 이 게시록 7장 9절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과 선영의 차이점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성령 이만희의 성령론은 악령의 반대 개념으로 성령을 주장한다 이만희는 천사를 성령이라고 하고 순교자의 영들도 성령이라고 한다 천사도 성령이고 죽은 인간의 영혼도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천사도 성령이고 인간도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천지 이만희는 성령을 영적 피조물로 해석한다. 영적 피조물로서 사단을 제외한 하나님의 소속된 영을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영적 피조물을 성령으로 기록한 성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을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신천지 강사들이나 이만희 교주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천사라는 성경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할 천사 거룩할 성 천사 성천사 굳이 여러분들이 이 천사를 한자로 표기한다면 성천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성 피조물을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지칭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천사를 떠올립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은 천사와 죽은 순교자들의 영 내생물 일 7령 2 4장로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삼이 하나님 중 한위로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신론을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령에 대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목베인 영혼들은 주와 같이 된 성령들이요 목베인 영혼들, 순교자의 영,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주와 같이 된 성령들이요 여기에 인간은 결코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도들도 성령을 입었고 성령들은 육체인 사도들을 입고 여기서 성령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이 성령을 천사로 해석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천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성령은 천사나 인간의 영혼이 될수 없습니다 같이 일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바라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 영육합일체 신인합일체 접신 빙의 하지만 하나님은 두 인격체가 한 육체에 같이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목배인 영혼들, 순교자들은 육체가 필요하고 순교자들은 신천지의 인들의 육체가 필요하고 순교자의 영과 이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가 필요하고 우리는 성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천사가 필요하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이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은 천사도 될수 없고 죽은 인간의 영혼도될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사단의 거짓목자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인가 이만이 교주인가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시고 신천지 교리 결론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이만이 교입니다 신천지는 이만이 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이 교주가 성취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할때이 자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자신의 피가 포도주 잔에피 포도주 잔에 당기는 예수님의 그피 흘리심 대속사건 새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 앞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여기 화면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은 육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예수님 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없게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이 내용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 재림 예수님,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 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이 엘로힘을 해석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천지는 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천사를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와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은 장세기 1장 26절에 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천사와 하나님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결코 동격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될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들끼리 친구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이 우리를 천사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천사가 인간의 창조주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이 피조물 천사가 이 피조물 천사가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를 앞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성령 또한 피조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0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에 공중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게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머리 위에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그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천지 이인만희 교주의 성경해석 오류에 대한 성경적 검증 신학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이만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만희를 증거했는지,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게시록이 예수님의 자기 게시인지,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좀 준비하셔서 성경을 저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성경해석에 오류를 범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요즘은 성경검색 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성경 앱을 까시고 저와 함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상담을 하고 있거나 혹시 이단 상담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만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그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천지 빠진 청년 여러분 정말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열두 지파장들이 구역장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검색 앱을 휴대폰과 노트북에 깔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신학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요호와 성구 하나님, 요호와 성자 하나님, 요호와 성령 하나님, 요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곧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사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은 이만희 교주를 증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신천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외우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인가 성경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인가 성경 말씀인가 신천지는 이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어보고 성경 말씀으로 읽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 누가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로고스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창조 근원자 예수님으로 읽으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아도나이, 요호와, 데오스, 키리오스 이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라는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다, 신이다, 권세자, 심판자, 아버지, 재판관 이렇게 이 하나님은 하나,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바로 신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나오면 창조주로 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나옵니다 그이 말씀을 인칭으로 그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예수님으로 읽어야 할지 성경 말씀으로 읽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지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구역장 복음방 강사들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속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소리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 글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떤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때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소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글,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 여기서 그, 왜 말씀을 그라는 인칭, 사람으로 바꿔놓았는지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시작 출발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고 빛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칭해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들 신천지 강사들 복음방 교사들이 말하는 그 성경 구절그 하나만 읽지 말고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전체를 장 전체를 절 전체 장 전체를 성경 전체를 꼭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사기당하고 사탄의 노예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창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10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난 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창조사역에도 성부하나님, 성령하나님과 함께 성부하나님과 성령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버지 몸속에서 존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며 이 땅에 오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지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뒤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그리스도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여호와는 메시아, 여호와는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또한 구원자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할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꼭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야회, 여호와 아도나이, 데오스, 퀴리오스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용어들의 의미, 뜻은 이 일이라는 숫자 일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심판자, 재판관, 구원자, 아버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참 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면 이만희 교주가 이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에서 이만희 교주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유튜브에서 태초의 말씀을 쳐보시면 이만희 교주의 교육 영상이 나옵니다 이만희 교주는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또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만희 교주는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말씀 또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종교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봐요 눈으로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창자국 못자국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여호와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꿔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왜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속여서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보시고 예수님으로 해석해 보셔서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인간 세상에 나타내신 바된 이시라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이 예수님을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영광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 창세기, 1, 창세기 3장 22절의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의 우리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옛 언약은 돌판 십자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에레미아 31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옛 언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그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언약이계시록이고 이만희 교주이고 이만희 교주가 전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계시입니다새언약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히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강곡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 내용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신천지에 빠진 다른 청년들에게 꼭 공유하셔서 그들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신천지에 빠진 다른 청년들에게 꼭 공유하시고 전달해 주셔서 신천지에 빠진 다른 청년들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